전부를 한개단체에 양여하는 게좀 이상하죠? 3,253개의 물건을 모두 양여하고, 모두 양여를 하는데 한개단체에 양여하고. 근데 그 물건을 트럭에 실고 갔더니 그 단체가 아니라 중고가구 판매점이 모여있는 단지에 가서 이 물건들 다 내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영역 아닐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다른 국가기관들 자체 규정과 감사 기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없어요? 예, 예산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내구 연한이 종료되거나 하면 은 불용품으로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불용품에 대해서는 어, 매각을 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관리 전환을 하거나 또는 양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여의 경우에는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관리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주지방법원이 2019년 12월 2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사에서 쓰던 물건들을 불용 처리를 한 뒤에 이 물건들을 다 무상으로 양여를 했습니다. 품목은 약 3,253개였고요. 취득가 기준으로는 13억 원어치였습니다. 근데 양여를 한 단체가 충격적이게도 단 하나의 단체에 양여를 3,253개의 물품을 전부를 한개 단체에 양여하는 게좀 이상하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화물차 기사가 그 양여한 물건을 실으러 갑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냐면 양여받기로 한 장애인 단체가 있는 곳이 아닌 청주로 갑니다 이 트럭 운전기사 사정을 잘 모르니까 아, 기존에 있던 가구를 중고로 파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트럭 운전사가 그래서 딱 도착을 해 가지고 어떤 중고 가구 거래점 창고에다가 냉장고하고 의자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다른 창고에 가가지고 캐비넷 같은 걸다 내려놓습니다 이 청주의 장소가 저희가 네이버 지도로 찍어 봤어요. 저것처럼 중고가구 거래점이 밀집한 중고 사무용 가구 판매단이었습니다. 네. 예. 예.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 불용 처리한 물건이 있으면 웬만하면 매각을 하거나 관리 전환해라. 네. 예. 매각이나 관리 전환 안 되면 그때 양여해라. 이렇게돼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3,253개의 물건을 모두 양여하고 모두 양여를 하는데 한개 단체에 양여하고 근데 그 물건을 트럭에 실고 갔더니 그 단체가 아니라 청주의 중고가구 판매점이 모여있는 단지에 가서 이 물건들 다 내려놨던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중고가구 판매점에 이 불용처리된 캐비넷, 의자, 책상, 냉장고 이런 게 실려갔는지 그 다음에 매각된 대금은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건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영역 아닐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상하잖아요. 3,253개 품목, 불용 처리된 걸 전부 다한어체에 넘기고 그한 그거를...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그 처분의 편의성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에 양해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네. 그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가구 수의계약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이거 속단하지 않겠지만 뭔가 좀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사실 전주지방법원 말고 다른 지방법원도 저 단체에다가 양해한 케이스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보면 은 법원 좀 자체 회계검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나 규정을 좀 만들어라. 그런 거안 만드니까 자꾸 이런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다른 국가기관들 뭐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독립된 기구 같은 경우 독립된 헌법기관들 다 자체 규정과 감사 기구를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없어요? 네, 지금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걸 반영해서 내년 2월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업무 집행 기능과 감사 기능이 분리가 돼서 그 윤리감사관실 안에 조직이 갖춰질 것입니다. 내년 2월에 지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갖춰주셔야 되고요. 네. 제가 지금 문제 지적했던 저 수상한 가구 양여 관련된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